어그 집합 x의 음. 부분집합의 개수가 음. 아니죠 x의 집합 원소의 개수가 오케이. 오케이. 3개래요 음. 그러면은 음. 이렇게 돼있으니까 b는 음. a, b일거고 음. a는 c 일거예요저 어? abc 어디서 구사한거지그 설명해주시죠 그냥 숫자를 몰라서 그냥 원소의 개수가두 개, 한 개라고 한 거예요. 아, 아, 그래요? 아니죠. 이게 아닐 수도 있죠. 네, 그렇대요. A, B, C, E, F, G